안녕하세요 파이디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어바니스타에서 나온 파리라는 제품인데요 어바니스타는 회사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조금 한국에서는 좀 노네임드 제품인데 조금 메이저 아니 마이너한 마이너한 그런 회사인데 이 어바니스타가 만들어진 지 설립된 지는 얼마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 중에 어반스타 파리랑 아마 스톡홀름 두 개를 사봤습니다. 예, 나 오늘 리뷰할 것은 뉴욕이 아, 오늘 리뷰할 것은 뉴욕이고요. 이 뉴욕이란 제품 자체가 어, 인이어 제품이거든요. 인이어 제품이어가지고 차음성이 상당합니다. 차음성이 상당해가지고 어그 노이즈 캔슬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음, 차음성이 좋아가지고 그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물론 노래 소리를 조금 키워야 되지만 말이죠. 일단 연결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결성에 대해서는 블루투스 5.0을 사용하기 때문에 블루투스 5.0 기반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연결 끊김은 제가 이때까지 겪어본 적은 없고요 물론 제 대구 기준으로 이제 2호선을 탔을 때 1호선, 아 그래 1호선, 출근기 1호선 탔을 때 끊김이 한두 번 정도 있었어요. 끊김이 한두 번 정도 있었고, 어... 음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대 이하였습니다 네 8만원대 제품인데 약간 음질은 제가 너무 넘사벽을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 기대 이하였고요 물론 어바니스타 제품 자체가 조금 마이너한 그런 부두의 제품이다 보니까 음질 자체가 조금 마이너한 편이기도 해요 음질 자체가 좀 마이너한 편이긴 한데 물론 베이스 부분에선 조금 어... 조금 애매하게 조금 틱틱 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품을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제품을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제가 느꼈던 점을 설명해드렸으니까 일단 제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품 자체는 매우 스몰한 상태입니다. 매우 스몰한데제 손바닥에 올렸을 때딱이 정도거든요. 제 손바닥도 작은 편인데 제 손바닥은 어제 손바닥만하게 딱 작은 크기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올리브 그린으로 주문했는데요. 올리브 그린 외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색깔이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 여기 C타입 단자가 있는데 C타입 단자 옆에 여기 충전상태 확인할 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가 포함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케이스를 딱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이어팁, 이어, 이어폰이 팁 이어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딱 열어보시면 이어폰을 딱 빼시면 이제 여기에 파란불이 여기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 보셨나요? 여기 딱 하면 빼면 여기 파란불이 살짝 들어와요 파란불 살짝 들어오는데 여기 연결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여기 연결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게 이어팁이 상당히 좀 특이해요 상당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어반니스 자체가 조금 디자인 자체가 조금 특이한 건가 많더라고요 조금 특이하게 조금 설계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 딱 꼽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에어팟 꼈을 때보다는 귀에 좀더착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여기 자체가 여기 자체가 착 달라붙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어 자신만의 멋을 뿜어낼수 있습니다 네 애초에 올리브 그린이니까 올리브 그린이다 보니까 상당히 네 올리브 그린이다 보니까 상당히 뭐 패션 쪽에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거에 맞는 이제 옷들을 골라서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뭐 그런 색깔입니다 네그 다음에 여기 오가니스타 여기 버바니스타 로고가 그려져 있고요그 외에는 뭐, 여기 밑에 뭐, 통화를 위한, 통화를 위한 마이크가 있고요 여기 위에 이거는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솔직히 저도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 이압 때문에, 이압 때문에 요거 공기 구멍을 뚫어 놓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더라구요. 이기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제품은 아니거든요. 노이즈 캔슬링 되는 제품이 아니어가지고 처음에는 저가 노이즈 캔슬링 되는 줄 알고 이거 꼈어요. 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안 되더라고요. 애초에 설명서를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머지했는데 뭐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 찾아봐야 알겠지만 뭐 이거는 뭐 이압을 위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꼈을 때는 상당히 조금 이압이 좀 강하게 있는 편입니다. 이압이 처음엔 좀 강하게 있는 편인데 적응이 되시면 저 같은 경우는한 일주일 정도 끼고 다녔거든요. 일주일 정도 되니까 이압 정도는 어느 정도 견딜만하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외 음질 같은 경우에는 음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스가 탁탁 치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대신 이거는 이제 약간 일본 노래 들을 때 일본 노래 들을 때 좋을 만한 그런 어, 그런 이제 커스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커스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약간 베이스보다는 이제 보컬 쪽에 이제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들리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물론 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튜닝이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른단 말이죠. 물론 이게, 어, 전문가 분들이, 전문가 분들이시면 아시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경험담을 많은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컬이 좀 강하게 들렸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별다른 뭐 차이점 못 느꼈습니다 그냥 콩나물 형태의 조금 특이한 외형의 어, 이어, 어,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느꼈고요 어, 그 외엔 편한 점은 이제 그 외에 이제 편한 점은 이제 이게 무광으로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무광 처리되어 있다 보니까 지문이 잘안 나와요. 지문도 잘안남고 이제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다 보니까, 그냥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기 편해요.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기 편하고, 그리 친구들도 이거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셔너블한 사람이라면, 이거 하나쯤은 사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만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영상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만 안녕!